전국 곳곳에서 단풍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나들이 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게 있죠? 네, 바로 산불인데요. 날씨가 건조해서 큰 불로 번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산에 가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36회 로또 총 판매액 138억 원, 1등 당첨금 255억 원으로 9분이 당첨돼 1인당 28억 4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9218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황금 마이크가 간다에서는 생방송 행복 드림 로또 육사회 제작 현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경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로또 당첨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 안에는 생방 준비로 정말 바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또그 과정은 어떤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전용 공간에 보관 중인 추천기를 꺼내기 위해 시원 장치를 해제합니다. 공인 제거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추첨을 위해 준비된 총 3대의 추첨기와 추첨볼 세트. 기기 설치가 끝나면 경찰 공무원과 방청객이 도착하는데요. 공정한 추첨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경찰관과 방청객 입회 하에 그 당첨기기 사전 검증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과 방청객은 추첨볼의 크기와 무게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기 시범 작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연사들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7시 45분. 완벽한 생방송을 위해 모두 두 번의 리허설을 진행하는데요. 조작이 있는지 아닌가 의심이 되었는데 예, 직접 참석을 하게 되니 예, 굉장히 공정하다고 느꼈습니다. 매우 꼼꼼하고 또 엄숙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매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행복드림 로또 645. MBC는 항상 공정한 추천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황금소는 꾸준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네, 가수 장미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자선바자회를 열고 계시죠? 네, 올해로 19년째 개최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정말 없을까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수익금을 이웃들과 노, 이웃을 도왔을 때 제가 더 뿌듯해지는 기분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많은 선행을 실천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좀 부끄러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 기부도 하고 있고요. 장기 기증 희망 등록도 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도 해서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행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마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제1037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볼잘 돌아가고 있고요. 첫 번째 행운의 숫자 22번. 자두 아,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33번이고요. 자 22, 33.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 14번.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15번. 자 벌써 다섯 번째 볼을 뽑습니다. 2번입니다. 네, 숫자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 27번입니다. 2등 보너스볼을 추첨하겠습니다. 31번. 제 1037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22번, 33번, 14번, 15번, 2번, 27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31번입니다. 지금까지 가수 장미연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